그렇죠. 여기가 북쪽도에서 일출 일몰 보는 최고인 장소죠, 대표님.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, 근데 여기는 진짜 일반인은 못 오겠네요. <웃음> 진짜 동네 사람이 데려오지 않으면. <웃음> <웃음> 이 정도면 길 막힌 거 아니야? <웃음> 와, 차키스 타난다 이거. 와, 와 이건 뭐 정글에 온 느낌인데요? <웃음> 정글의 법칙이야 정글의 정글, 법칙 정글 정글 정글인데 여기? 도착. 와 도착 아 저는 이걸 걸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 아유 걸어서 못 와요 <웃음> 그러면은 왔는데, 여자 원래는 별을안 묻어요. 아, 얘는 진짜 웬만한 캠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여자들이라고. 아, 이런 줄있어요 다른 친구랑 싸울 것 같은데? 대표님, 아, 여기 어디 네. 내려가 보셨어요? 아니요, 어제 시간 없어서 내려가 보진 못했어요. 아, 여기 뭐 내려가면 평평하다는데. 와, 가 아마 처음이자 나중에 한번 문제 더 올릴 수 있을까요? 동현의 스페인 라인트 여기 와와 여기 와와와 죽이네 와와와이 맛에 오는 거구나 뭔가 바깥스로봉와 바깥 여기서 일몰 보면은 여기서 아, 아 진짜 그냥 알겠다. 기가 막히죠. 와 감사합니다 대표님 여기 내려와 주셔서 나중에 일본할 때 한번 와봐도 될것 같은데요. 일본. 찍을까요? 옆방이, 옆방이, 많이 타죠. 진짜 어디 동남아 같아. 사진 찍어드릴까요? 응,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. 어. 네, 더 밑에가 더 밑에 가서 한번 바로, 아 여기서 찍어요. 바 아예 쫙 보이게. 아, 여기는 좀 오염 이안된 인생의 와, 와, 끝에서 만나이 끝에서 만나 다행이다 와와 <웃음> <와>, 내가 조금만 <웃음> 야 빨리 돌아왔으면 큰일 네 아침 먹고 땡을서는데려하살이나 감싸네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먹가먹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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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입구에 있는 이 정자도 되게 정수지에 경치가 되게 좋고. 정자가 좀...